자 자료구조로 시작해서 자 11강은 자 데이터베이스로 자, 이동을 합니다. 자 자료구조의 표현 단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비트가 있고 니블이 있고 바이트가 있고 워드가 있고요. 자 워드가 모여서 필드가 있고 필드가 레코드가 되고요. 레코드의 집합을 파일. 그래서 우리 지난 강의 파일까지. 아, 이야기 했었습니다 자 파일들이 모여서 자료표현의 최대 단위가 뭐였습니까? 바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네. 그래서 11강과 12강은 자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강의 학습 목표는 자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요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조가 어떤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1강의 목차는 데이터베이스 정의, 분류, 그리고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장단점, 그리고 여러 가지 유저들과 3단계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뭘까요? 파일들의 집합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하세요. 그렇다면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공유한다, 쉐어링한다.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을 한 운영대의 집합을, 운영 데이터의 집합을 데이터베이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이 하나의 문장을 잘게 나누게 되면 각각의 키워드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는 통합 데이터다 그것들을 저장하는 저장 데이터다 그리고 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과 동일하게 공유할 수 있는 공유 데이터다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다 라고 우리가 정의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단 데이터, 인티그레이티드 데이터 자료를 최소의 중복과 통제 가능한 중복만을 허용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통합 데이터라고 합니다 과거에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로 변환시킨 거거든요 좀 이따 등장하겠지만 파일 시스템에서는 데이터의 종속성과 데이터의 중복에 관련된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데이터베이스로 바꿨기 때문에 중복을 최소화해야 되겠죠 그러나 데이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중복되는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최소의 중복과 통제 가능한 중복만 허용하는 데이터 그 외에 모두 다 통합하는 데이터다 자, 그것들을 어디다 저장합니까?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매체에 저장하는 데이터 그래서 저장 데이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그것을 Share Data, 특정 조직의 여러 사용자가 함께 소유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용의 데이터다. 그래서 공유 데이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운영해야죠. 네, operational, 조직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꼭 필요한 데이터를 유지하는 조직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존재의 가치가 확실하고 없어서는 안될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운영하는 그래서 네 가지의 키워드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통합된 데이터, 저장 데이터, 그리고 공용 데이터, 공유하는 데이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 있어요? 리얼타임 억세서빌리티 네, 실시간 접근성입니다 사용자의 데이터 요구에 따라서 우리는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그 원하는 데이터를 접근해서 원하는 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시간으로 응답해야 된다 두 번째 자, Continuous Evolution, 네, 계속적인 변화입니다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삽입이 되고요, 삭제가 되고 수정을 통해서 현재 정확한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값이 계속해서 바뀐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내용 기반 참조, Content Reference 우리 메모리에 원하는 값을 찾아요 그 값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메모리 주소 값을 찾잖아요 그래서 모든 컴퓨터 분야에서는 자 내용 기반으로 참조하는 것은 유일하게 데이터베이스 밖에 없습니다 주소 값을 찾아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는 다 주소를 참조하는 거지 내용을 참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만 컨텐츠 레퍼런스 데이터가 저장된 주소나 위치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내용을 참조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concurrency sharing 동시 공유라는 특징이죠. 서로 다른 데이터의 동시 사용뿐만 아니라 같은 데이터도 동시 사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학생입니다. 여러분들의 학생 정보가 어디에 저장돼 있을까요? 자 전산소 데이터베이스 서버 공간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다 저장돼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를 누가 봐요? 자,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서 볼 수도 있고요. 학과 조교 선생들이 볼 수도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교수님들이나 다른 행정부서에서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정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가 뿔뿔이 흩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데이터베이스에 여러분들의 개인정보가 다 저장되어 있고요. 그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군데에서 실시간으로 접근해서 갱신된 자료들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하나은행 대동 지점에서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럼 대동 은행 대동 지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서울이든 부산이든 인천이든 어느 지역에서든 내 계좌를 동시에 접속해서 볼 수가 있다고요. 그것이 바로 데이라베이스의 특징이라고요. 실시간 접근성. 계속적인 변화, 내용 기반으로 레퍼런스 한다 그리고 누구나 동시 공유할 수 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세 가지로 나누죠 분류,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자, 실제 이 용어는 최근에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자, 이렇게 분리가 되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빅데이터는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방대한 양이 쌓이는 것을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는 정형 데이터, 즉 구조화된 데이터.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관계형에 따라서 주로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합니다. 테이블 형태는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죠. 뭐 번호 입력하는데 이름 입력하는 것. 성, 성별 입력하는 곳, 주소 입력하는 곳, 연락처 입력하는 곳,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것을 우리는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 합니다. 반정형 데이터 있고요. 네, 비정형 데이터도 있습니다. 자, 먼저 정형 데이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정형 데이터는 구조화되어 있다. 즉 미리 정해진 구조에 따라서 저장된 데이터다. 어, 밑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자 A열에는 일자, B열에는 배송업체, C열에는 배송건수, D열에는 전일 대비 상승률 자 이러한 각각의 컬럼명이 존재하고요 컬럼명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하잖아 구조화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요 구조에 따라서 저장된 데이터이긴 하지만 데이터 내용 안에 구조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한 데는 우리가 파싱 과정이 필요하게 돼요. 보통 반정형 데이터는 파일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웹에서 데이터를 교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HTML이나 XML 또는 JSON 또는 웹 로그, 센서 데이터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것을 반정형 데이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정형 데이터는 뭘까요? 구조가 없습니다. 정의 중 구조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저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상에서 사용하는 소셜 데이터, 텍스트, 영상, 이미지, 워드, 모든 구조가 없는 데이터를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구조적인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일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비교해서 보시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 뭐 있어요? 데이터의 중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를 파일로 관리하기 위해 파일을 생성, 삭제, 수정,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마다 필요한 데이터를 별도로 파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응용 프로그램마다. 다시 한번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은 같은 내용의 데이터가 여러 파일에 중복 저장될 수 있잖아. 중복 저장된 것까지는 좋은데 어느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수정하게 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돼요? 데이터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자, 응용 프로그램이 데이터 파일에 종속됩니다. 아래 한글 문서는요. 아래 한글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작업을 합니다. 특정 프로그램에 특정 데이터가 종속되는 거죠. 데이터 파일에 대한 동시 공유, 보안, 회복 기능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고요. 응용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가 않다라는 파일 시스템의 단점이 있었고, 자, 이런 것들을 보완한 게 뭐라고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자, 파일 시스템의 문제점은 중복을 최소화하고요, 데이터 독립성을 증진시키고요, 어, 단점은, 물론 가격이 비싸기는, 비싸다는 문제점은 있지만, 자, 이런 중복의 최소화, 데이터 독립성을 증진한다는 목적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파일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소프트웨어고요. 조직에 필요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통합해서 저장하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데이베스 시스템의 발전 과정은 자,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요. 자, 계층, 자, 네트워크 DB다. 자, 네트워크 DB는 자, 그래프 형태로 자,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계층 DB. 자, 이것은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구조는 테이블 형태로 관계 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주로 테이블 형태를 쓰게 되고 테이블 형태다 보니까 대부분 구조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객체 지향은 객체를 이용한 DB를 쓰게 되고요. 자 NoSQL 또는 NewSQL 같은 경우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그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뭐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의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 세 가지가 있는데 정의 기능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정의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정의 기능입니다. 조작은 그것들을 조작하는 기능이에요.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수정하거나 검색하는 연산을 할수 있는 기능. 조작 기능. 제어 기능은 데이터를 항상 정확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제어 기능이죠 보안이라든지 회복이라든지 권한 유지라든지 그런 것들이 제어 기능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장단점을 보시겠습니다 장점은 데이터 중복을 통제할 수 있죠 파일 처리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데이터 중복이었습니다. 또 하나 뭐였어요? 데이터 종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개선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데이터 중복을 통제할 수 있고요. 데이터 독립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 또 동시 공유할 수 있다. 데이터 보안이 향상이 되고요. 중복을 최소화했기 때문에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네, 표준화할 수 있다. 장애 발생 시잘 리커버리 회복이 가능하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 비용이 줄어든다. 그러나 초기 구축 비가 비싸다. 왜? DBMS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또 구매를 해야 되고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 저장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통합하고 저장하고 공유하고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백업과 네. 회복 방법, 리커버리 방법이 복잡하다. 중앙 집중 관리로 인해서 자 취약점이 존재하겠죠. 자 우리는 DBA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의 부재와 그 사람의 역량이 부족하게 되면 하나의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단점은. 존재한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사용자들이 있는지, 또한 어떤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구현을 하는지 자 이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3단계, 3단계 구조로 표현하는데요 자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스키마로 표현합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사용자에 따라서 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했고요 최종 사용자가 있고요 응용 프로그래머가 따로 있습니다 데이터 언어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한 SQL이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데이터 정의를 하기 위한 c r e a t 알 ALTER, DROP. 데이터 조작을 하기 위한 SELECT, INSERT, UPDATE, DELETE. 데이터 제어는 무결성이라든지 보안 권한을 한다든지 병행, 병행 제어를 한다든지. 자, 이럴 때 사용하는 언어들이 데이터 데이, 데이터. 제어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DB의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저장하고요 이것들을 관리하고 조직에 필요한 정보를 생성해주는 시스템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한다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등장한 스키마라는 용어 있죠 자 스키마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구조와 제약 조건들을 정의한 게자이 3단계 구조 스키마가 되겠습니다 자 뒤에 다시 나오니까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사용자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데이터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죠 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주로 데이터 정의하고요 데이터 제어를 어 이용해서 d b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최종 사용자는 일반 유저를 뜻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조작하는 사람들 삽입하고 삭제하고 수정하고 검색하고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 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했어요 내가 입력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돼야 되잖아 자, 이것이 바로 삽입이에요 제가 회원 탈퇴를 했습니다 내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해 주세요 얘가 바로 딜리트예요 자, 내 개인정보가 대전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럼 주소지 변경해야 되잖아 이것이 바로 갱신이라고요 업데이트입니다 나를 검색하고 싶어요. 셀렉트. 이런 것들, 데이터 조작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일반 유저라고 이야기하고요. 응용 프로그래머는 데이터 언어를 삽입해서, 즉 SQL 언어 같은 이런 언어를 삽입해서 응용 프로그램 안에 임베디드해서 작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데이터 언어는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데이터 정의어, 조작어, 데이터 제어 자 데이터 정의어를 DDL이라고 하죠? 데이터 디피니션, 랭기지, 스키마를 정의하거나 수정 또는 삭제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크리에이터, 알터, 드랍 종류가 있고요 데이터 조작어는 삽입, 삭제, 수정, 검색 등의 처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셀렉트,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 데이터 제어는 DBA가 처리하는 부분이고요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 그래서 내부적으로 필요한 규칙이나 기법을 정의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데이터 제어 그래서 여기서는 무결성이라든지 보안, 회복, 동시성, 병행 제어 같은 것을 작업할 때 데이터 제어에서 DBA가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자, DBA의 3단계 구조입니다 자,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제 스키마로 표현을 하죠. 자, 외부 단계, 외부 스키마 또는 서브 스키마라고 이야기 합니다. 즉,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단계가 외부 단계예요. 외부 단계에서 사용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 각 사용자가 생각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모습이라든지, 논리적인 구조로 각각 사용자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관점에서 바라보자 이게 외부 단계 개념 단계는 조직 전체의 관점으로 이해하고 표현하는 단계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진 스키마를 개념 스키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부 단계는요 데이터베이스의 저장 장치 관점에서 이해하고 표현하는 단계다 그래서 내부 스키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3단계 구조를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면 자 외부 단계, 즉 사용자 관점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사용자가 한 명이겠습니까? 여러 명이 될수 있잖아 그러면 각각의 사용자 관점에, 대해서,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외부 스키마가 자, 개념, 개념 단계,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 의해서 외부 개념 사상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내부 단계에서는 저장 장치 관점에서 우리가 스키마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제약 조건과 여러 가지 논리적인 구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개념과 내부 사상들을 서로 매핑해서 하나의 3단계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외부 단계와 개념 단계와 개념 단계의 매핑. 개념 단계와 내부 단계의 매핑. 자, 그래서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아, 달라지게 된다. 간단한 예제 하나 풀어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정의 중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조직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해당하는 것은. 자, 데이터베이스 정의 네 가지 있었죠. 통합된 데이터, 저장 데이터, 운영 데이터, 공용 데이터. 네 가지가 데이터베이스 정의였습니다. 그 중에 데이터베이스는 어떤 조직의 고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데이터를 의미한다. 뭐라고요? 반드시 가치가 있는 필요한 데이터를 운영하는 운영 데이터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한 시점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고 있는, 저장하고 있는 내용은 곧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를 의미한다.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는 정적이 아니라 동적이다 계속적인 변화가 있다는 얘기네요 즉 데이터베이스는 새로운 데이터의 삽입, 삭제, 갱신을 통해서 현재 정확한 자료를 유지하면서 변화한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 특징 기억나시나요? 리얼타임 액세서빌리티 실시간 접근성 컨퍼런트 쉐어링 동시 공유, 컨텐츠 레퍼런스, 내용 참조, 컨티뉴스 이볼루션, 계속적인 변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동적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접근해서 그 데이터를 검색하기도 하고요 갱신하기도 하고요, 삭제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데이터가 수시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동적이다 그래서 네, Continuous Evolution이 맞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제입니다 자 DBMS의 필수 기능 중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데이터의 타입과 네. 대한 정의, 제약 조건들을 명시하는 것이 무엇이다? 자, manipulation, 정, 어, 조작 기능입니다 Definition, 정의 기능입니다 컨트롤, 제어 기능입니다. 프로시저, 처리. 자 프로시저 기능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타입의 구조에 대한 정의하는 거잖아. 그럼 정의 기능에서 해야죠.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DBMS,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필수 기능 중 제어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우리 2번 한번 볼까요. 데이터의 논리적 구조와 물리적 구조 사이의 변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 사이의 사상을 명시해야 된다 자, 얘가 제어인가요? 논리적인 구조와 물리적인 구조 사이에 변환이 가능하도록 두 구조 사이의 사상을 명시해야 된다 아, 얘는 제어 기능이 아니고요 데이터 정의 기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스키마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외부 스키마, 개념 스키마, 그리고 아, 외부 스키마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개념 스키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념 스키마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고 라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베이스 파일에 저장되는 데이터 형태를 나타낸 것으로 단순 스키마라고 한다 범기관적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정의한 것이다 모든 응용 시스템과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통합한 전체 조직의 관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계좌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래머가 접근하는 데이터 베이스를 정의다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스키마를 뭐라고 했어요? 그거는 외부 스키마라고 했잖아 사용자 관점에서 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외부 스키마에 관련된 내용을 정의한 것입니다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자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정의 특징 그리고 여러 가지 스키마 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이 부분을 알아야지만 자료 구조 이후에 데이터베이스까지 연결되는 거니까 자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